안녕하세요 저는 몬스터짐 트레이너 김천호라고 합니다 몬스터짐에서 회원님들 열심히 운동 가르치고 결혼 준비하면서 <웃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웃음> 코로나 시작되고 왔으니까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이전에는 국립학교에 있는 스포츠센터에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휴관이 이루어지고 수업을 계속 원하시는 회원님들을 데리고 같이 수업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몬스터짐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 i m 프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여행인데 그때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되게 힘들어지면서 그러니까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고 약간 사춘기도 있었고 그래서 방을 하면서 공원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어르신이 이렇게 평행봉에 딱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빨간색 페인트 장갑 딱 끼시고 그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평행봉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때 앉아서 제가 하고 있었던 생각이 아 나는 왜뭐 이렇게 뭐 집에 돈도 없고 나이키 신발도 못 신고 막 이러면서 부모님 탓을 하고 막 이렇게 살던 시기였는데 그 어르신의 그 모습을 보고 어 나도 저거 해봐야지 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 어르신이 이제 평행봉 하고 지나갔을 때 거기 딱 매달려 버렸는데 올라가지도 못 하겠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저 어르신은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고 쇠약하실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저는 정작 젊고 어린데 아예 올라가지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나의 문제다. 그날 이제 깨달았거든요 세상이 다남 탓으로만 보고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무조건 무슨 일 있어도 내가 이 평행봉 하고야 말겠다고 라 생각하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운동을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헬스장은 그거부터 한참 뒤에 갔어요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헬스장을 다닐 돈도 없고 그리고 나이도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맨날 공원에서 턱걸이랑 평행봉만 했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친한 친구가 수능 끝나고 자기가 헬스장에 그 당시 한 달이 6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을 내줄 테니 네가 만 원을 내라 같이 다니자 해서 그때 이제 처음 헬스장을 들어갔죠 그때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관장님이 운동하러 딱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어떤 회원님한테 어 우리 선생님이에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우리 회원님 여기 스쿼트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너무 당황했죠 제가 어저 선생님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 운동 오래 했으면 선생님이지 그러면서 사실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에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그 분께서 이제 저한테 스쿼트 좀 알려달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제 범주 안에서 스쿼트를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그 분이 정말로 너무 감사해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아, 내가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존중받고 무언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굉장히 좀 처음에 되게 큰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전공은 컴퓨터공학입니다 <웃음> 그 당시에는 이제 자격증이라는 게 제가 갖고 있를 않았고 생각보다 자격증이 없이 트레이너 일을 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관장님께서 제 운동의 어떤 열정 이런 걸 면접할 때 보시고 그러면 관장님이 한번 너를 도와줄 테니까 대신 네가 그 보디빌딩 자격증도 같이 딴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런 전제에서 트레이너를 어, 해보자 라고 하셔서 그렇게 좀 어렵지만 그렇게 시작 했죠 중학교 때는 정말 무지하게 했던 것 같고요 계란 막한 판에 마요네즈 넣고 김치 넣고 해서 살 찌우겠다고 막 그렇게도 하고 그랬는데 그당시에 정말 인터넷도 없고 정보가 없었거든요 운동하시는 선배님들의 어떤 그 귀, 귀동량 같은 거죠 운동하시는 거 이제 하시는 거 듣고 그걸로 배워보고 근데 이제 그걸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헬스장에 꽂혀있던 잡지들 그걸로 이제 정보 접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이제 책방을 가도 사실 그 당시에는 헬스 서적이 진짜 없었어요 전공자가 아니면 증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닥치는 대로 다 읽었던 것 같아요. 헬스에 관, 관련돼 있던 거. 그당시엔 그냥 운동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줬을 때 가장 존중받고 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라 것에서 굉장히 좀 스스로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걸 느꼈고 회원님들이 대부분 뭐 다이어트다, 뭐 근력 강하다라고 오시지만 사실 다 따지고 보면 자존감이거든요. 스스로 어떤 형태에서든 자존감을 올리고 싶어하는 사실 그 욕구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느낌이죠. 저 또한 이걸로 자존감도 올라갔고 그리고 스스로 제가 원하는 거를 무언가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갖기 때문에 회원님들에게도 똑같이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고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특히나 치팅이라는 건 조금 아예 거의 배제하고 시합을 나가시려고 준비하시는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회원님들도 만약에 다이어트 혹은 식이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유식 정도를 논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이야기하고 그 외에는 굉장히 좀 엄격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금 하드한 스타일을 좀더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운동도 똑같은 것 같아요 티칭 스타일이 중량이나 다른 뭐 어떤 반복수 이런 것보다는 그 외적인 것들에 집중을 좀더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트레이너 일하면서 이제 시합을 준비도 같이 하는데 시합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냈을 때 회원님들이 뭐 순위에 걱정하지 마라 뭐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불안하거든요 시험 나간다고 말했는데 입상 못하고 오면 왠지 좀 되게 좀 창피할 것 같고 근데 뭐 성적이 좋게 나오면 좀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트레이너 하면서 가장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회원님들이 운동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더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하거든요 스스로 제가 스물살때 헬스장에 계시던 선배님들이. 너도 한번 시합을 나가봐라 미스터 서울 체급 1위를 하셨던 선배님인데 준비해봐도될것 같다 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처음 준비를 했던 거죠 욕심이 이제 막 앞서고 막 불이 타고 근데 제가 아는 선에서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중량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욕심을 내고 그러다가 허리를 굉장히 크게 다쳤어요 중간에 결국 이제 시합을 포기하고 병원에 갔는데도 이제 운동을 할수 없는 신체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큰 부상을 좀 입었었죠 그때가 이제 틀리는 사람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건강하게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지 못한 어떤 신체를 갖게 되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감정이라는 부분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개인적으로 걸렸던 것 같아요. 좀 이성적이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이 좀 강한 캐릭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뒤로도 매년 시합 준비를 남들에게 말안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아, 내가 다쳤다라는 걸 인지하고 이 다친 부상이 있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시합을 나간다고 하면 완벽한 몸을 가져야 된다는 뭔가 강박이 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운동 부위가 있어서 는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계속 감정적으로 운동을 내려놔야 되는 영역들을 못 내려놓고 하다가 서른 주음에 아주 냉철하게 내려놓고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서른 살에 다시 시합을 도전을 했죠. 긴장되고 이게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힘든 거 오히려 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예 뭐 공복감도, 배고픔도 잘못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회원님들은 선생님 시합 준비하세요? 약간 예민해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에 크게 방해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일을 안 하고 시합 준비를 하면 먹고 싶은 생각도 더 커지는 것 같고 잡생각도 많아져서 오히려 저는 좀 회원님들 수업하는 게 오히려 힘들어도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뭐 운동에 정답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의 장점, 또 이렇게 했을 때의 단점, 장단점이 다 있는데 호불호처럼 이거 아니면 틀린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들 또한 다 섭렵해 가는 게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트레이너 일을 하는 게 어, 행복하죠.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아무래도 회원님들이 이제 만족하실 때, 스스로가 이제 본인의 목표를 갖고 왔을 때, 그것에 스스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실 때가 저의 직업적인 정체성을 느끼게 되니까 그때 가장 보람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해 봐야 사실 제일 좋은데, 먼저 수업 전에 대화라도 해서 선생님이 티칭 방법은 어떤지 혹은 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커리큘럼은 어떤 건지 상담을 통해서 알아간다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랑 맞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행 능력이 좋은 회원 혹은 아무리 티칭 능력이 좋은 선생님이어도 궁합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조금 더 엄격하고 목표지향적인 회원님이라면 그런 선생님을 한번 상담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뭐 정체성 같은 거죠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의 어떤 여러 가지 자존감들 혹은 인생의 추억 이런 것들이 다 묻어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저의 뭐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불안한 게 저희 세대가 트레이너를 어느 정도 나이까지 어 할수 있느냐를 가져가고 있는 세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불안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분발해야겠다는 라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후자로 더 분발해서 내가 더, 어, 나이가 들어서도, 어, 트레이너가 꼭 젊은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충분하게 오히려 더 연륜과 더 뭔가 또 장점이 있다라는 것에 어필을 하고 싶어서 꾸준하게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